아, 그리고 저도 이거 한번 해볼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체기 연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ATS라고 부르는 장치예요. ATS 뭐지? 오토 t o 8 Transfer s w 인가 자동 교환 스위치 뭐 그런 장치고요. 이건 어디에 쓰는 스위치냐면 보시면 여러분 캠핑카에서 전기를 쓰실 때 220V를 쓸때두 가지 방법으로 220V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심플한 게 배터리죠. 배터리에서 인버터를 거쳐가지고 220V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캠핑장 같은 데 들어가면 220V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전기 쓰는데도 3000에서 5000원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캠핑장 들어가면은 한전 전기라는 거 캠핑장에서 제공하는 한전 전기를 쓸 수가 있어요. 한전 전기를 쓰면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고 동시에 충전도 할수 있겠죠. 그때 전기를 220V를 인버터와 한전 전기에서 함께 쓸때꼭 필요한 게요 자동 절체 스위치라는 제품이에요. 요 제품은 두 군데서 들어오는 220V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한번 좀 설명이 어렵죠? 그럼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직접 연결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220 전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220 전원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일단, 왼쪽이 우선순위가 높다는 가정 하에 2 2 0볼트를 연결한다면 왼쪽에다가 인버터를 연결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전을 연결해야 될까요? 문제. 왜? 왜 한전이냐면 여러분 한전이랑 배터리랑 동시에 쓰면 어떤 전기를 쓰고 싶으세요? 돈 냈는데. 한전전기 쓰고 싶으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충전도 하고요. 그럼 이 왼쪽에 우선순위가 높은 한전전기를 꼽아줍니다. 한전전기 꼽아 볼까요? 자. 연선은 요거보다 두꺼운거 쓰세요. 한전전기.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요. 교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으니까 순서 상관없이 꼬아주고 오른쪽에는 똑같이 한전 220V를 물려줍니다. 요거는 우선순위 2번, 낮은거 인버터 전선에 상관없이 물려줍니다. 그러면 위로 입력된 전기는 아래쪽으로 나와요. 출력. 아래쪽으로 전기가 나와야 돼요. 전기 나오는 쪽에도 전선은 연결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교류는 직류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N과 L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중요한 거 순서에 상관없이 연결하면 된다. 그래도 약간의 구별을 주기 위해서 검은 전선, 빨간 전선을 썼고요. 전선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규루는 자, 이제 또 연결을 해볼게요. 자, 전원이 2 2 0 v 전원이 들어가는 쪽 그리고 220볼트 전원이 나오는 쪽 전선을 다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좀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돕기 위해서 이 부분 220볼트 한전을 이쪽으로 통과시킬게요. 뭐같이 보이나요? 어,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겠다. 저쪽이 차 바깥으로 가는 거니까 이러면 좀더 상상이 되나요? 편한가요? 예, 캠핑카 밖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걸 이해하시라고 이런 인입 장치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인버터로 보낼 거예요. 인버터로. 아직 220V 전기는 연결 안 했어요. 왜냐면 12V는 감전돼도 괜찮은데 220V는 감전되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안한 상태에서 일단 조립부터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두 번째, 교류 단자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교류 단자대가 없어가지고, 너무 어! 비싼 직류 단자대를 이용해 볼게요. 단자대가 두개 필요합니다. 단자대 두 개가 필요하고요 아, 이 제품은 뭐냐면, 이 제품 잠깐 설명 드릴게요. 이 제품은 최대 300A까지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지속 200A까지 가능한 직류 단자대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 파는 거 보면, 요거보다 약간 작은 단자대 쓰실 거예요. 그거는 교류기반이라가지고 최대 60A까지 밖에 못 견뎌요. 만약에 직류 12V 대저류를 쓰려면, 이렇게 큰, 단자대를 써야 됩니다. 그럼 이 분해를 해가지고 교류도 N과 L이 있기 때문에 단자대 두 개가 필요합니다. N, L 하나씩 연결을 할 거예요. 먼저 여기다가 한전, 한전 그리고 인버터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가 나가는 거. 굳이 색깔로 표시한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 빨간색 까만색 구별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선 색깔을 빨간색 그리고 까만색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시켜 줘요. L을 연결시켜 줄 거예요. NL 사실 N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그냥 임의적으로 하나를 N, 하나를 L이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전전기 나머지 한쪽 인버터쪽 전기 나머지 한쪽 그리고 실제로 전기를 빼서 쓸거 콘센트로 가겠죠 세개를 연결시켜 줬습니다. 슉 슉. 그리고 220V 쓸 때는 참 재밌지만 전선을 얇은 걸 써도 돼요. 전압이 높을수록 전선은 얇은 걸 써도 됩니다. 재밌죠? 왜냐면 전선 굵기는 전압과는 관계가 없어요. 무하고만 관계가 있냐면 허용 전류, 흐르는 전류의 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00W 제품을 쓴다고 쳐봐요. 2000W 뭐가 있을까요? 커피포트를 쓴다고 쳐봐요. 커피포트를 배터리로 돌리면 12V 배터리로 돌리면 거의 180A라는 전기가 흐릅니다. 근데 커피포트를 2 2 0 v 돌리면 10A도 안 흘러요. 전선이 이렇게 얇은 전선을 써도 교류 220V는 견딜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두꺼운 거예요. 14를 썼는데. 교류 220V에 쓰기엔 굉장히 두꺼운 전선이다. 이 정도면 4000W도 견딥니다. 교류는. 꼽고. 완성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전선 연결을 보세요. 전선 연결이 가장 중요해요. 1번. 한전. 꼽아볼게요. 이제 전기를. 오. 오 전기 나오죠? 한전. 2번. 인버터. 인버터 꼽아볼게요. 네. 지금 인버터는 꺼진 상태고 한전만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건 전선 연결이. 이 전선은 마이크선이에요. 이건 없다고 치고요. 자 다시 한번 한전 전기가 외부 인입을 통해가지고, 왼쪽, 우선순위가 높은 스위치 왼쪽으로 인입을했고요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단자 두개 하나씩 물렸습니다. 조심해, 220V에요. 두 번째, 인버터선은 우선순위가 낮은 오른쪽에 물렸고, 여기서도 전선이 두 개가 나와요. 교류도 어쨌든 NL 두개 단자를 써요. 두 개의 단자를 두 개의 단자에 연결했습니다. 단자 두 개에서 하나씩 연결이 된 거예요. 왼쪽에서 나온 거한 단자, 오른쪽에서 나온 선한 단자 연결했죠? 그리고 거기서 220V를 캠핑카에서 쓰는 220V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인버터를 켜면 어떤 일이랄까요? 인버터를 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왜냐? 지금 우선 수위가큰 한전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켜볼게요. 인버터. 인버터 켰습니다. 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왜냐? 한전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스위치는 한전전기를 가져다 씁니다. 이번에는 한전전기를 차단해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스위치가 돌면서 인버터 전기를 가져다 씁니다. 한전전기 차단. 톡! 예, 오른쪽에 불이 들어왔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뜻을 정확히 알았어. 이거는 전원이 들어온다, 전원이 들어온다. 그리고 어느 쪽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 한전전기를 끄니까 인버터 전기를 쓰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전 전기를 켜볼까요? 오. 불이 들어왔죠? 인버터 전원 꺼지진 않았어요. 인버터 전원은 들어가 있어요. 한전 전원도 들어가 있어요. 이 선순위 높은 왼쪽을 쓰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해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럼 인버터 꺼버리면 이 전원도 꺼지겠네요. 꺼볼게요. 네. 꺼지네요. 이 왼쪽 램프는 220V가 들어오고 있다. 오른쪽은 왼쪽을 사용한다 오른쪽을 사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인버터 키고 다시 한전을 끄면 인버터를 쓰고 한전을 켜면 한전을 쓰고 만약에 한전이 꺼지면 다시 인버터를 쓰고 어째요 스위치가 자동으로 220V 전원을 선택하고 그리고 동시에 두 개가 들어올 땐 우선순위가 높은 쪽을 사용합니다. 왼쪽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리고 출력은 어떻게 연결한다? 자, 어차피 교류도 두 선이에요. 이 선을 쓰든가, 이 선을 쓰든가요. 이 선, 그러니까 나온 거를 단자리 두개 연결. 이 쪽에서 나온 것도 단자리 두개 연결. 그리고 이단자대에서 전기를 빼서 씁니다. 이게 바로 캠핑카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동 절체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자 이런 거다 밑에 내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절대로 지켜야 되는 원칙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뭡니까? 네 이거는 네 캐시 인증 충전기입니다. 인산차 전용 충전기를 220V에 연결할 때는 여기다 꼽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충전기를 만약에 절책이 지난 데다가 여기다 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전 전기가 공급되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한전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겠죠. 여기다 꼽으면 근데 한전 전기가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꼽으면 이 배터리 전기를 빼가지고 이 배터리를 충전해요. 무한루프 돌면서 전기만 막 소비가 돼요. 그래가지고 충전기는 여기다 꼽으면 절대로 안된다. 다시 한번, 충전기는 절체기를 통하면 절대로 안된다. 어디다 꼽아야 되나요? 충전기용 220V 전원은 절체기 앞단에 따로 만드세요. 절체기 앞단, 여기. 절체기 앞단에 따로 만들어야지 전기가 무한루프를 돌면서 소모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꼽으면 절대 로안 돼. 요 충전기는 어디? 절책이 앞에. 이건 오토고, 이거를 매뉴얼로 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이게 궁금했어요. 손으로 네, 돌려요. 손으로,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손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하면 되죠. 네. 굳이 한잔 연결했는데 인버터 전기를 쓰고 싶다. <웃음> 그땐 매뉴얼로 돌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신호선인데, 저도 설명서, 보면서 하면 알겠는데 지금 외우지는 못해요. 근데 이거를 쓸 일은 여러분들 이쓸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단자대 같은 경우 이거는 우리가 작은 단자대가 없어가지고 이걸 썼는데 조그만 거 써도 돼요. 220V는 그리고 또 하나 캠핑카 전기 연결할 때 주의사항 찍는 김에 말씀드릴게요. 인버터랑 배터리 사이에 여러분 단자대 이거는 쓸수 있어요. 왜야 얘는 200A를 견딥니다. 네, 이거 말고 조그만 단자대 있어요. 하이 박스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쓰면은 화재가 발생합니다. 웬만하면 큰 단자대를 안쓸 거라면 인버터와 배터리 사이는, 인버터와 배터리 사이는 단자대 쓰지 말고 직접 연결하세요. 전선 정리가 불편해져요. 만약에 단자대를 써가지고 전선을 정리하고 싶다. 그럼 이런 걸 써야 돼요. 조그만 거 쓰면 불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단자대는 다 교류기반이에요. 이따만한 것도 6 0암어 밖에 못견뎌요. 예. 오늘 절책이 설명하면서 뭐 단자대 그리고 캠핑카 배터리와 인버터 연결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아 이거 재밌다.